잉혀맨! 로블록스! 흠... 내 눈을 마주치면 나완 노래 배틀하게 될 거야. 이 골목길! 노래 좀 한다는 녀석들만 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... 음... 이 구역의 짱이 도대체 누구지? 음... 어이 어? 거기! 넌 뭐야?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 잉프인데 잉프. 응. 난단히드라라고해단 히드라? <웃음> 내 그? 취미는 침백기와 춤추기 그리고 FNF지. 그렇군. 너좀 하나 본 하나 하나 보네? 내눈좀 볼래? FNF에 대한 나의 열정은 당연한거나고눈 <웃음> 중대가 불타오르고 있어. 이 녀석 열정이 엄청나군 그래! 너이 구역의 짱이구나? 따라와 좋아 나한테 지고서 울지나 말라고 그건 내가 할 수리 내 이름 잉프 참지 않겠어 널 부시고 다른 강한 녀석을 만나보겠어 처음부터 좀 어렵게 가볼까? 간단하게 처, 처음부터 4단계로 혼내켜줘야겠구만 어? 지구 울지나 말라구!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내리윙프 참지 않겠어 아 오케이. 참지 않겠어 가셀로 선서, 선배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너한테 제대로 보여주지 어때? 안 봐준다? 안 봐준다 했다. 이 녀석 춤 뭐야? 이 <웃음> 약물 고해라. 응? 봐주지 않겠어. 이 녀석 봐라. 틀리지 <웃음> 않고 입구만. 하지만 그건 너도 마찬가지. 군합을. 만쳤어 경영. 난 엄청나다. 내 이름 윙프. 참지 않겠어. 니가 아무리 그렇게 비보용을 해도 나한테 안 된다고. 이건 몸역전의 발판은 있다. 이건 몸무라는 배틀이 아니야. 아. 노래로 승부하는 거다. 마른아도 잘 꺼내는 거만. 제발 들려라. 저주, 저주, 저주. 너도 가셀로처럼 담배 처, 담배 피다가 천국으로 보내주지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담배는 끊어야 되는 거야 누가 그래 나 담배 핀다고 일진하고다 담배 피는 줄아어 안돼 이대로라면 내가 지겠는데? 어! 틀렸다! 5만점 손이 좀 바대바대 떨리지? 응? 내일 윙푸 또한 명을 천구로 보내겠구만 우리 점수가 좀맞상막하인듯아 틀렸어 꽤나 잘 추는데? 이제 앞으로 절대 안 틀림 천구다 집중해야겠다 흐으 <웃음> 따! 어? 드릴겠다! 저... 음... <웃음> 너좀 하네? 이 녀석 나를 꺾으려면 먼저 그 녀석을 먼저 꺾고왔어야지그 뭐, 녀석이 누구지? 내가 최종 보스인 걸 네가 몰랐나 보구나 음? 음, 저쪽 골목으로 한번 가보렴 너에게 아주 안상맞춤인 상대가 있을 거야 알았어 고마워 내 이름 윙프 패배하다니 이건 말도 안돼 어디서 음악소리가 들리는걸? 응? 어! 어! 어! 어! 어디선가 들려 보트탐 멜로디! <웃음> 돌아가는 내게 멜로디! 어이! 쓰레기처럼 네? 쓰레기처럼 생긴 너! 니가 혹시 이 구역에 짱인가? 아이 설마 날 말하는 건가? 그래! 너! 못생긴 너! 하, 내 이름 아보카도 리프카토라고 불리지 리프카토? 이 그래. 리포커트에게 결투 신청을 하더니 꽤나 겁없는 녀석이군 너는 내 눈을 본 순간부터 패배한 거야 이 녀석 한쪽 눈을 막 가리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였나? 사륜한 <웃음> 그치 따라 들어와! 춤을 보고 바로 카피에서 쳐버리는 설마 카피 닌자 잉프? 그래 내이름 잉프다 자 그럼 간단하게 네가 조금 어려워하는 노래를 해볼까? 미안하지만 리보카도가 어려워하는 노래는 없어 어려운 건 많은 여자분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지 그래 리보카도씨 음... 당신이 좀 알만한 노래를 해주지 바로 수녀님 노래야 뭐야? 이건 <웃음> 많이 어렵네 처음부터 리도취 그 이 녀석 봐라. <웃음> 뭐 말할 여유도 없나 보군. 개재밌어지는만 <웃음> 그래. 알아. 와. 내가 방송 보냐? <뭐야. 웃음>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할 줄이 야, 내가 하는 건 절반에. i 전하시고 n g to go. Whoa! Whoa! Whoa! Whoa! w h o 주니야! 내가 실력이 없는 녀석이구나! <웃음> <웃음> 아니 너 지금 무슨 노래를 고른거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김이야 이녀석 좀 하는구만 내가 좀 하지그래 너 내가. 나한테 패배했어 너 나한테 패배했다고! 응 내가 이겼어? 구만점이야 졌다 너 미스 4개야 <웃음> 이런! <웃음> 그럴 수가 넌 패배했어 어? 안 들렸어? 이녀 맞추는 게 없구만 우리 같이 뒤에 타는 거야 환상의 화모니로 음 많은 관중들에게 우리를 진짜모습을 보여주자 좋았어 <웃음> 어, 어, 어, 어, <웃음> 어. <웃음> 을 전하는거야! <웃음> 아, 구독자들에게 감동을! <웃음> <웃음> 구독자! 0난면 <웃음> 가자! 어! 나될거같아 사랑을 전하는 노래야! 나, 먼저 가볼게! 포기하지마! 우리의 끝은! 이럴지 몰라도! 아니 우리 시작은 <웃음> 이럴지 몰라도! 끝은 상대하니까! <웃음> 야! 이거 너무 어려 <웃음> <웃음> 미쳤다! 미쳤다 진짜 이 노래 뭐야 내가 아, 와다 <웃음> 너희 좀 하네 나좀 객석에서 눈물 흘렸잖아 우리는 싸움을 한게 아니야 우리는 <웃음> 싸움을 한게 아니야 예술을 한 거지 예술을 한 거지 너희는 한 그럼, 거지. 그럼 음악을 한 거야? 그치 그렇지 이게 바로 예술 피카소, 피카소가 피카소 음악을 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걸? 음. 음. 자 우리, 한번더싸우는 거야 니상대는 네 나야 너한테 아주 좀 큰... 어려운 노래우 해줬으면 좋겠어. 난 실력이 뛰어나거든. 리우 그래. 생각도 없고 말이야. 그래. 손부터 풀고. 여 우리, 어리우 이거.. 여우가여우가 <웃음> 여우가 지고 있어 뭐? 내가 지고 있다고? 비트가 보여! 루트가 보이기 시작했어! 어! 급속도로 따라가는 여우! 어. 사냥감을 로, 보면 놓치지 않는다는 건가? 저 움직임을 봐! <웃음> 한 마리의 사냥감을 놓지 않는 움직임! 절대 어, 안 줘. 절대! 늑대 또한 빠르게 추월해버리고하는데 절대만! 지치하다! 숨막혀! 어이상, 싸움이 아니야. 눈과 입으로 보여주는 <웃음> 예술이었어. 벌써 6만점 돌파, 5만점 돌파. 그들에게 숫자는 이제 무의미해. 전에서 <웃음> 지금 진심이야. 녹하고 뭐고 진심으로 <웃음> 누르고 있어. 절대 <웃음> 헛짓지. 안아! 지금만큼은 단미호가 아닌 진짜 단미호로 넘어간거야 어? 이겸에 가슴 속 있는 걸 터트리고 있어 저건 바로 내 심장이 움직이는 트드 어, 여우가 지고 있어 안돼! 늑대 녀석 오늘을 위해 손가락을 한개도달고갖고 다녀서 네, 네, 네. 손가락만큼은 뒤열코야 몇 점이지? 아. 이겼어! 아! 맙소사 이 골목길에 진정한 챔피언이 바뀌었어 새로운 왕이 등장한 거야 얘들아 난 너네들과 싸움 한, 싸움을 한게 아니야 어? 같이 예술을 한 거지 이 승리는 <웃음> 승패와 중요하지 않, 않게 우리는 세 명이서 친구가 됐어. 좋았어. 우리 아, 앞으로 이 골목을 사수하는 대노답 3명제로 짓는 거야. 아, 프럽다 청춘이다. 아프리카 청춘이다. <웃음> 아프리카 청춘이다. <웃음> 얘들아, 어쨌든 다음에 또 보자고. 그래. 안녕. 뿅. 와요. <목소리도> 안녕.